금상첨화, 비단금, 윗상, 더할첨, 꽃화, 비단위에 술을 놓는 것처럼,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한다는 뜻, 왕한석은 북송중기의 군사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탄을 구하려고 획기적인 신법을 실시한 정치적 규제일뿐 아니라 송나라 시풍을 대표하는 시인이다. 이 시는 그가 정계를 떠나 남경의 한적한 곳에 응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. 강은 남원을 흘러 서쪽으로 기우는데, 바람에 맑은 빛이 있고 이슬에는 꽃의 화려함이 있네. 문 앞에 버들은 옛 도령의 집이요. 우물가의 오동은 전날 총지의 집이라. 좋은 모임에서 술잔을 거듭 비우려 하는데. 아름다운 노래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 듯. 문득 무릉이 술안주를 즐기는 손이 되어. 내 근원에 응당 붉은 노을이 적지 않으리.